안녕하세요 여러분 개코...입니다 변박 유튜버의 게임 플레이 아직 세팅에 문제가 있어 소리조절이 고르지 못한 점 양해 바랍니다 이거 뭐 여기서 시작을 하네 야, 희한한 게임이야 음. 어... 저번 플레이에서 바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고요 어... 뭐 그렇게 멀지는 않습니다 어, 어떻게 됐냐면은 이제... 그 지하에서 이제 던전을 좀 돌아다니다가 제가 한번 이제 뭐 죽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지금 2호기가 되었고요 뭘 주슨거지? 불은 꺼도 되겠고 어디보자 배가 굉장히 많이 고프군요 어... 가죽으로 밴디지를 만들 수 있으니까 밴디지 하나 만들고 하나 더 만들까요? 기왕 있는거 더 만들고 아야! 미쳤네 미친... 여우새끼가 <웃음> 아, 챙기죠. 저거는 죽지 말자. 이거는 뭐왜 이렇게 많이 나오는지 모르겠어 이거. 블러드 모스. 조합할 수 있는 게 없죠. 그러면은 일단 버려. 자, 자, 저, 자, 저, 여우새끼 또 온다죠. 가죽을 내놓아라 음... 살코기도 있구나 아무튼 던전에서 잠깐 나와졌습니다 나뭇가지 원래는 여기서 끄질 않았어요 이쪽으로 가면 이제 캠프... 캠파이 가 있는데 파이어 Fire. 캠파이가 있는데 거기서 걷는데 저 아래서 어.. 올라오는 걸로도 또 되는 군요 저게 화살 조합법이 뭐지? 일단 불화살 하나 만들어보죠 또거고이것도블러드 모식인가? 아니네? 고기네요 어, 고기는 최고야! 배를 채워야 되기 때문에 횃불 하나 어, 장작더미 하나 하고 저거는 뭐지? 뭘 짓은거지? 앰버! 이렇게 하면 또 불화살 나오고 펀들...로 뭔가 또 만들 수 있는 게 있을 수도 있으니까 번들을 아끼자 여기다 불 켜고 껐거든요 근데 캠프파이어에서 저장이 되는게 아닌가봐요 시스템 게임 시스템이 이거 이거 썩거든요 25개 있어가지고 55개나 있는데 이거 아무튼 워터에다가 고기랑 음, 만난 거를 참참 섞어서 두 칸이 되네 꽉, 꽉 채워먹어보자고 음... 고기 이러면 두 칸이고 아 만들어버렸네 그냥 먹어버리죠 뭐 아니 밥을 그대로 먹어! 왜 이러나? <웃음> 이러면 은 왼쪽에 있는 허기가 차버리죠 어? 여기 또 뭐있네요 횃불 횃불을 많이 주네 횃불이 4개나 되었습니다 여기 화살이 있거든요 여기. 무덤같이 생겼네요 혹여나 캠프파이어가 또 멀수도 있으니까 모닥불이 이제 또 없으면은 뭘 해먹을 수가 없으니까 고기만 넣으면은 아주 꽉 차는군요 이게 만들자 저 그냥 날 음식들도 집어먹을 순 있는데 그럼 재료가 너무 아까운 것 같아가지고 뭐 올라가면은 자동으로 올라가 지네요 잠깐내 이거 <웃음> 어딘가로 올라버렸습니다. 어 여기는 맨 처음에 왔던 곳 아닌가 내가? 호호 제가 맨 처음 온 곳이군요. 아. <웃음> 올라올 수가 있다 음. 요 아래쪽 아래쪽이 이제 그쪽이고 어... 이거 맵을 또 외워야 돼요 이러면은 어, 이러면은 이거 그냥 다시 내려갈 수 밖에 없는 것 같은데 여기서 이제 뭐할게 할 없거든요? 제가 알고 있는 게 별로 없어요 미 다시 내려가 죠？던전 에서도 제가 이제 못 가본 길이 많으니까 다시 던전으로 들어가, 보도록 합시다. 을킬 필요는 없고 이게또 버릴 수가 있어요. 음. 길 같은 거 혹시 잃지 말라고 저렇게 두고 갈수 있게끔 돼 있는 걸까요? 여기다 하나만 버리고 가보자. 혹시 나중에 오더라도 이게 그대로 있는지 알기 위해서. 네, 진행하다가 절로 한번도 다시 안오는거 아니야? 이렇게 왔거든요? 어, 일로? 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면 여기? 뭔가 폐금할 수 있는 그런 문들이 아주 많았는데요 잠김을 풀 수가 없더라고요 근데 이제 봐서 고기랑 가죽도 하나 얻었고요. 어, 추위랑 뭐 이런 거는 괜찮네요. 비는 언제든지 맞을 수 있으니까, 뭐 괜찮은데, 어디서 쓴 거야? 앰버 나나만 버려. 어우... 가시 조심해야되죠? 그리고 이거 뭔가 했더니 에에 그냥 이렇게 걸으면은 아무 상관없는데 달리다가 이렇게 자빠져요 약간 <웃음> 더 가야되네 이거 산네 에서 이쪽으로 이거 아이템도 계속 리젠되나? 저거 발끈 같은 거 걸리면은 혹시 저 낭떠러지로 떨어지나? 가본 곳이에요 두칸짜리도 있고 굉장히 약합니다 호이 거의, 호이 거의, 호이 거의, 호이 다추워버리고아 떨어지면 안돼 여기 또 가시 함정있는데 요 녀석을 오쇼? 이렇게 잡을 수가 있어요 간단하죠? 뭔가 있네요 쥐도 있는데 쥐는 좀 무시하고 뭐지? 불로 불로 비춰야 되게 반짝반짝한거 같은데 아! 이쪽이거든 인줄 알았더니 위쪽에 있던거임 더이상 없으니 내려가보도록 합시다 오! 상자다 뭐 나왔나? 펀들 두개? 불화살밖에 만들 수가 없는데요. 음 캠프 바이어 있고 엠버가 뭐두 개씩이나 있고 일단은 불 켜볼까요? 어. 이동도 가능하군요, 이전 캠프로 저거 딱히 할 필요는 없죠? 여기서 뭐할수 있는 것도 없고 물을 딱 비치면은 같은거 죠 어..뭐야 인더 포켓? 주머니 안으로? 어이거 어디오? 뭔가 얻었어요? 응? 이게 뭐가 찼어 뭐하는 걸까? 주인공 여기 왜 온거임? 날 이리로 옮겼지. 오 아이템 같은 걸 저장도 할수 있고 옷에다가 뭘 낀겨 입을 수도 있네. 옷장도 있고 이 상자에는 무기도 넣을 수 있고요. 스토어. 근데 총4 개나 가지고 다닐 수 있으니까 무기 종류가 더 있다는 거 아니야? 그러면은? 음식도 넣어수 쓰이고 음, 여기는... 가죽은 잘 많이 얻는단 말이죠? 엠버도 앵가라면 많이 얻던데 종류별로 하나씩만 넣어볼까요? 안고 아, 아닌데? 이거 어떡가라고대보내줘요 <웃음> 어? 이쪽인가? 아닌네 내보내줘! 아이 시끄러 이거 아이 저거 눌렀더니 자꾸 소리나! <웃음> 어? 잠자기가 있어요? 잠자보자 용. 헤, 헤. 이도 잠잘 수 있나? 오. 잠자면 다시 그쪽으로 갈수 있는 건가? 어... 맞을 거라 생각을 하고 일단 여행을 해보도록 합시다. 옷 같은 것도 구할 수가 있고 무기도. 서브 무기도 뭔가 종류가 더 있는 것 같고 음, 뭔가 3이 됐군요 3일째인 것인지 아니면은 뭐 3층이라는 것인지 전혀 알턱이 없어요 구석구석 다 뒤져보자고 야 허접 저무래기를 비건 비가 안였 데몬! 아 네. <웃음> 돌덩이. 엠버 엠버 춥지 말자. 돌덩이 돌덩이로는 화살을 만들 수 있죠. 가죽이랑 뻔드리면은 화살을 만들 수 있다. 브라살도 하나 또 만들고, 오유 많이 만들 수 있네요. 나무가 하나도 없네. 오. 에 별다른 위협이 되지 않습니다. 불 붙이고요. 오 뱀이 있네. 뱀 한번 조져 봅시다. 이랑 가족 나왔네요. 어, 루프다 피하는 거 보소. 어, 아, 야 <웃음> 로프로 해서는 뭔가 만들 수 있는 게 없네요. 아래쪽으로도 갈수 있고, 왼쪽으로도 갈수 있습니다. 불붙인 왼쪽부터 한번 가볼까요? 야, 이 게임 재밌어. 여기서 녹화 한번 끊읍시다.